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제1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2년이 지나기 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라 74725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여부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인 2014년 10월 27일과 2014년 12월 10일에 위와 같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는 제1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8조 제2항 제2호의 해지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피고의 해지는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자의 고지물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상법 제651조의 규정에 부가하여책임계실로부터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이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인데 위 약관조항의 취지가 위 부가조건이 갖추어질 경우 상법 제 651조의 규정보다 고지무위반으로 의 인한 해지권의 행사를 더 제한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때위 약관 조항은 고지무위반으로 의 인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지권을 제한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와 반대로 고지무위반으로 의 인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권을 제한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 상법 제6 5 1조에 기관 내 고지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원래 고지무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고 일부 특약 등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계약 전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보험계약의 일부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지권 행사의 대상에 위 일부 특약이 제외된다고 볼수 없고 위 일부 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위약관 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규정되어 있고 보험금지급 사유의 발생 여부를 각 보통약관이나 특약별로 판단 해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에게 발생한 보험금지급 사유가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일 뿐이 사건 보험계약 고통약관이나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일반상의 사망 보장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전체와 관련하여 고지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수 있고 이 사건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위약관조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는 원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원고는 위약관조항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각 주장과 같이 계약자 등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약관조항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다른 전제에서 고객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원고의 위각 주장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관련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